시험 끝났으니 일단 방 청소부터 해야겠다. 역시 집이 깨끗하니까 기분이 좋네. 에휴, 적성에 안 맞나? 전과를 해야 되나? 역시 시험 스트레스 의 쇼핑이 최고야